돈 많아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사고 났나 봐. 결혼 안 했죠 이 사람? 네 결혼. 을안 해. 못한게 아니라 안 해요. 왜 하겠어?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제작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소위 말해서 건강, 재물,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근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네. 여자로 인해서 사고는 안 나는데 그게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님은 옛날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옛날 연예인? 옛날 연예인 어렸을 때 이현우 좋아했어요 가수. 이현우. 너무 너무 옛날이야? <웃음> 아니 아니 그 정도 옛날 옛날. 두 눈을 감으면. <웃음> 눈에. 그래서 저희가 옛날 사람을 한번 같이 져보세요돈 많아 이 사람? 아니 재물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나 봐. <웃음> 부럽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 근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네 여자로 인해서 사고는 안 나는데 그게 굉장히 철두철미하네 결혼 안 했죠 이 사람 네 결혼을 안해못한게 아니라 안 해요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건강, 재물,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머리도 타고났고 약간 뭐라 그럴까 기열해 보이긴 하는데또 말아보면 너무 이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좀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사람? 뭔가 이제 그런 포스 있는 사람 있잖아요. 기운 세고 그런 느낌으로 좀확 들어오고 <웃음> 이 사람이 매번 뭘 새로운 걸 시도를 잘하나 봐. 자기 일적으로 시도를 좀 많이 잘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이미지를 이만큼 속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 47 48 이때부터 자기 이미지를 좀 탈피 를 했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맨날 이렇게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삐삐 머리 를 하고 오는 거야 <웃음> 약간 이제 외관적으로 이미지를 좀 바꾸고 어 저런 사람이 이런 이미지도 있었어 이런 것도 해 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 자꾸 변화를 주면서 자기 삶을 조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진짜 재물과 머리는 타고났네요. 왜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쁘기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잖아? 약간 그런 케이스. 근데 좀얄밉긴 해. 지할말다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을 그냥 짓설적으로 내뱉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참 얄미운데 얄밉지 않게 또 포장도 잘하고 올해는? 올해요? 올해 뭐가 또 하려고 하나 봐요 사업은 아닌데 자기 일적으로 뭐가 또 이름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은 뭐 이게 기복이 없어 나오면 이슈 되고 나오면 이슈가 되고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웃음> 애인이다 여자친구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아 그런 거 보면 근데 좀 좋은 소리는 안나 여자 이성훈에 대해서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안 하신 거. 안 해요. 결혼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 해도 한 가정 잘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다. 잘난 맛에 사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하, 하고 사는 사람인데 먹을 복도 타고났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네. 배우 이서진 씨.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학업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배우가 안 돼도 어떤 이제 교수직이나 사회에 어떤 이제 직책이 있는 어떤 교수나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이런 기업가, 사업가. 이런 쪽도 풀었으면 굉장히 무슨 진짜 우리나라 깨깔나는 삼성 현대 이런 것처럼 그렇게도 될수 있는 사람이지 굉장히 수단도 좋아요 사업 사업과 기질로 서도 좋아 성격은 그렇게 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까칠하지 직설적이지 직설적이라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콕콕 박히는 말들을 많이 하지 근데 우리 방송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 굉장히 이기적이고 근데 그거는 연출이 아니야 연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약간 순데레 느낌으로 연출이 나오잖아요? 어, 그, 그건 연출이지. 너무 이제 질타를 받고 또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까봐. 지금 50대이시잖아요? 네. 언제까지? 꽤 많네. 이 사람은 지금 약간 네. 뭐 취미로 하는 거 아니야. 본업에서 내가 정말 생계 유지형이 아니라 인기도 있고, 이서진이랑은 모르는 사람 없고, 이제 작품 들어오면 자기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늙어서까지도 할 거로 보여요. 더 나이 들어서. 결혼 진짜 다 가져서 안 하는 거 어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하지. 왜 하겠어?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자기가 뭐 어떤 기획이나 연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제작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 이, 이서진 씨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여자가 많아 사생활적으로 보면 같이 잠시 잠깐 동거를 한다든지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많아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될거 조심해야 될 거? 구설이죠 여자로 인해서 왜냐면 아까 내가 재물 타고났다 먹을 복도 타고났다 근데 이런 인복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인복이 너무 과하면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 왜냐면 잘못 걸려서 꽃뱀처럼 음. 응.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물러나다기보다는 그냥 많아. <웃음> 그냥 많아. <웃음> 어, 많아.